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하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미라클 모닝 2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적응이 안 돼서 4시 반에는 잘못 일어나고 5시 반쯤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난 날은 제가 30분 정도 더 자더라고요. 아침 일찍 운동을 갔다가 저의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 스펙 이야기랑 그 다음에 퇴사 이야기가 좀 조회수 수가 잘 나오면서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제 기준에선 조금 빠르게 생겼어요. 음, 어, 영상을 그래서 찍기가 너무 좀 떨리더라고요. 640분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640명을 모았을 때꽉 차는 그런 규모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의 일상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셨다는 게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촬영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할게요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은 저는 댓글 한분한분다 답글을 달고 있답니다 댓글로 그렇게 소통하는 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기 개발하고 도전하고 취업 준비도 하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So, 7시시 22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 <웃음>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가고 갔다 와서 다시 봐요. 양아, 언니 거야. 언니 거예요. 와, 대단한데? 지난번 영상은 미라클 모닝 하는 영상을 주로 다뤘지만 이번 영상은 계속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제 일상도 담을 거기 때문에 이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같이 가요. l o v e 없어서 너무 좋아요. p your n t h e way. Make that m o v e say did it no that's my let s o please on b r i 출하 가지고 지하고 지금 양양이 만나러 갑니다 don't ask me how i been how are you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술을 좀 마셔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요 엄마랑 아빠랑 어린이 대공원을 갑니다 아, 날씨가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구만 여기에 막번데기 팔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집에만 있으면서 공부하고, 취준하고, 이 햇빛을 본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끼리 열차는 따로 타지 않았어요. 엄마랑 같이 다 걷고 싶어가지고 왕년에 마라톤 하던 생각을 더듬어서 지금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숨이 차네요. 네. 평일 낮이어서 그런지 정말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또 백수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다들 일할 때 이렇게 혼자 서울랜드 혼자는 아니지만 서울랜드 와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사람 없는 데 오면 너무 좋잖아요 와나 다이어트인데 저거 지팡이 아이스크림 겁나 먹고 싶다 완전 맛있겠죠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6세 미만 유아는 무료예요 제로페이로 하면 성인 3500원 청소년 2100원 어린이 1400원 6세 미만 유아는 역시 무료예요 참고해 주세요 전방 12시 얼룩마 원신, 원신. 지금 이제 맹수를 보러 가요. 고릴라, 곰, 사자, 그리고 코끼리까지. 아 고릴라 진짜 궁금해요. 진짜 동물들 보는 거는 신기해. 아, 어, 어, 나 심장 아플라 그래. 아기랑 엄마랑 저기 막 나무 타면서 놀고 있어요. 엄마 가르쳐 주나 봐. 오, 오, 오, 오 무섭다 색깔 되게 예쁘다. 그색이네 여기 원숭이들이 많다. 맨드리 이거 나이온킹에 나왔던 되게 현명한 원숭이 아닌가? 뭐지? 헐, 제막뒤거 만져. <웃음> 아, 왜 저래? 이 사자가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다들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양양이 같다고. 저희 집은 뭐만 하면 다 양양이에요. 사자가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양양이 같다고. 우와 치타다! 치타 치 치타. 오 대박. 오. 아 대박. 와, 귀여워! 뒷모습이 양양이야 오지 말라 저러는 거 아니야? 어광하는거 같아. 무서워. 귀여워, 양냥이도 꽂아줄까? <웃음> 어떻게 어... 저럴까? 우와 나 얘네 이거 꼬랑지 되게 무겁겠다 진짜 신기하다 우와 a k i n g up a paradise, h yeah, without you by my side Imagine I walk through your doorway, imagine skipping all the foreplay Imagine all the stars in one place Cause you, you really make me wanna fly Cross my heart and hope to die the reason why I can feel those butterflies when I go to sleep at night